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. 기운이 좋은 강재수이 사람 굉장히 차분하게 잘해 노래도 실력도 있지만 은 네. 그것도 인성도 좀 되는 걸로 보이고 최우진 그 신의 기운이 좀 있는 사람 아마 이렇게 신의 기운이 좀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 조금 느낌이 틀려 감정 몰입 요런게 조금 남다르게 비친다 강태풍도 괜찮네 노래도 괜찮고 이 하운도 괜찮고. 제일 예. 어. 안녕하세요.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2를 다시 하고 있어요.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봤거든요. 기운이 좋은 세 분을 한번 뽑아주세요. 지금 다뭐다 뭐다 잘하기는 잘하는데 기운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강재수 이 사람 굉장히 차분하게 잘해 노래도 실력도 있지만은 네. 그것도 인성도 좀 되는 걸로 보이고 강재수가 이 사람도 기운이 좋고 장송호 어이 여기 여기 이얘 얘도 기운이 괜찮아. 어떤 좀 기운이죠? 운이 들어와 있는 사람.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이 좀 괜찮은 사람이다. 지금 요 현재로 봤을 때는 장성호도 이 사람이 운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최우진 이 사람도 이그 신의 기운이 좀 있는 사람. 그러면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이 조금 틀려. 슬픈 멜로디와 뭐 기쁜 멜로디 이렇게 있지만 약간 슬픔의 노래 있잖아, 그렇지? 아... 그런 감정 몰입 요런게 조금 남다르게 비친다 이제 하니까 아마 이렇게 신의 기운이 좀 있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 조금 느낌이 틀려.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, 그렇지? 그게 조금 틀리게 들어오지. 올해 운도 좀 좋은 거같 운도 괜찮고, 이 사람도. 그, 이 찬성이 있잖아. 얘도 네. 이 찬성. 음, 얘도 네. 기운은 괜찮아. 작년 또 기운이 좋았는데, 네. 올해 들어오면서 또 기운이 괜찮아. 노래를 불러서 뭐, 네. 1등, 2등을 해서가 아니라, 요걸로 네. 해서 또 발판이 되고, 또 뭔가 좋은 일들이 있다, 이제 보면 되니까, 이 사람 또이 계기로 해서 좀 아마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. 강태풍도 네. 괜찮네. 노래도 괜찮고, 이 하음도 괜찮고. 관상면에서는 누가 제일 좀 좋겠고.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좀 괜찮네. 음... 해섬한 게. 선생님 스타일. <웃음> 어, 잘생겼네. <웃음> 사심 말고, 눈을 <웃음> <도움을> 막으니좀 <웃음> 받으면... <웃음> 사심이 좀 들어갔지? <웃음> 괜찮지 않아? <웃음> 아니, 저희가 봐도 괜찮어요 아니, 옷에도 괜찮고. 노래 실력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. 아, <웃음> 그래도 외모나 모든 걸 봤을 때는. 외모적인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운이 약하기 때문에 끌리는 게 약해 이 사람이 뭐 그냥 외모로서 이렇게 혹하고 다가갈 수는 있겠지만 잠시 잠깐 근데 기운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으니까 매로를 시키기가 힘들어 어 그런 거는 좀 있어 이게 사람마다 다 뭔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?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노력 안 해서 운은 좀 바뀌는 거예요? 아니지 기회가 온 거지 기회가 온 건데 그 기회를 온 거를 오래 잡고 가는 사람 있는 반면 잠깐 왔다가 잠깐 없어지는 사람들 있잖아. 헛되게 이제 보내버리는 경우가 있지. 그치? 실력은 여기서 이렇게 놓고 보면 다 물건들이야. 박서진이도 그렇고 여기 영광도 그렇고 최수어도 그렇고 아니 다 놓고 보면 다 제주꾼들이야. 기운이 안 좋은 손님이 왔어요. 응. 비방으로 뭔가 좀이 사람이 기운을 좀 바꿔줄 수도 있는... 그렇지. 바꿔줄 수 있는 거지.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네네. 그치 않게 방해꾼들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. 원인도 모르고 그냥 자꾸 이게 탁탁 걸려버리는 경우가 있잖아. 그렇게 그게 다 운에서 이제 나오는 거지. 애가 타는 그런 해년도 있기는 한데,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주는 게 우리 목이니까.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이 사는 거고,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건데,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왜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복이 있잖아. 맞아요, 맞아요, 그게 운이거든. 음... 그래서 70%는 노력을 하지만 30%의 운에서 좌우가 되는 거니까, 이제 그 30%에서 죽고 사냐가 이제 중요하게 거기 달려있는 것도 있지. 선생님은 언제가 제일 운이 좋은 때이셨어요? 나는 항상 희망이 있어. 잘될 거라는 희망. 올한 해는 힘들었지만 내년 수는 좋을 것이다 항상 그 마음 오늘은 아팠지만 내일은 좋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니까 지금까지 잘 버티고 올 수는 있었지